안녕하세요, 닉스입니다. 아, 오늘은 제가 그 탈색 후 염색에 대해서 좀 간단한 팁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제가 오늘은 좀 간단한 좀 실험을 좀 하려고요. 탈색 후에 그 염색하실 때그 자칫 간과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요. 탈색 후에 염색이 안 되는 걸 경험하셨다면은 오늘 꼭 시청을 하셔야 될 팁입니다. 탈색 후 산성 린스로 등장을 시킨 모발과 탈색 후그 샴푸만 한 모발의 그 염색 차이를 제가 실험해봤어요. 그 미용실에서든 셀프 탈색을 하시는 분이든 그 도움이 될만 영상을 제가 준비해 봤습니다. 실험 영상 보실게요. 탈색을 한번 먼저 진행해 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준비물은 열었습니다. 먼저 모발 피스 준비했고요. 피스 레벨은 한3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탈색을 한 번에 좀 많이 빼기 위해서 한 번에 9레벨까지 업되는 블리치를 준비했거든요. 네, 보시다시피 블루 블리치고 9레벨까지 업되는 제품이에요. 그리고 여기에다 섞을 30 볼륨 9% 산화제. 보시다시피 피스가 되게 좀 어둡죠. 레벨 3의 기본 버진 모발 정도에 밝기네요. 간간히 새치도 좀 보이고. 탈색 비율은 1대 1로 섞을 거예요. 실제 살롱에서 탈색을 할 때는 보통 탈색 보조제를 넣거든요. 올라플렉스 같은. 확실히, 올라플렉스를 넣게 되면은, 손상도가 좀덜 해요. 그렇다고 손상이 안 되는 건 아니고, 탈색 네번할수 있는 거를 한 다섯 번까지 해줄 수 있는 정도로 만들어주는 거. 집에서 셀프 탈색 하실 때에도, 이런 올라플렉스류의 탈색 보조제를 넣어주시는 게 좋아요. 올라플렉스가 사실 근데 좀 많이 비싸기는 하죠. 그래서 올라플렉스가 좀 부담이 되신다면은, 한국에서도 구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긴 한데, 그, 영국 오스모사의 크로마플렉스라는 게 있어요. 그거 대체로 써주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실제로 쓰기, 쓰고 있기도 하고요 이번 실험에서는 이렇게 탈색 6 피스 중에서 요 반은 제가 헹굴때 산성 린스를 할 거고요 요 나머지 세 개는 그냥 샴푸로만 헹굴 거거든요 그 말은 요새 모발은 헹구고 나서 이제 산성으로 좀 최대한 안정화를 시켜 놓고 요새 모발은 알칼리좀 절여진 상태에서 염색을 할 거거든요 오늘 쓸 염색약은 이세 가지인데요 두 개는 토너, 하나는 퍼머넌트 염모제예요 지금 모발을 바로 헹구고 샴푸까지만 하고 나온 상태거든요 젖은 상태인데 제가 미리 이렇게 주기를 붙여 놨어요 요새 아이들은 제가 산성 물에 좀 담가서 좀 알칼리를 좀 제거를 해 보겠습니다 제가 집에 구연산이 없어 가지고 식초를 탄물로 해 가지고 좀 산성물을 만들었거든요 보통 쓰실 때는 구연산물을 쓰시거나 아니면은 그냥 퍼프 샴푸를 쓰셔도 돼요. 퍼프 샴푸 자체가 꽤 산성이기 때문에 오래 방치해 두시면은 같은 효과가 납니다. 탈색한 후에 이렇게 알카리를 제거를 해주시면은 모발이 굉장히 뽀득뽀득한 느낌이 나거든요. 이 상태에서 염색이 들어가시면은 색이 더잘 먹어요. 지금 이 염색 피스들 제가 물로만 헹구고 드라이 하고 나온 상태거든요 <웃음> 젖은 상태에서 말랐더니 이퍼머넌트 컬러는 색상이 둘다 표현이 잘안 됐어요 일단 요거는 제외할게요 죄송해요 아까 보여드린 이 애쉬 그레이 토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봐서는 색상 표현이 잘안 됐는데 제가 까만색을 올려놓고 보시면 차이가 조금 보이죠 연사핏도 그렇고 아까는 이건 산성물을 안하고 알칼리처해진 상태에서 한거 요거는 아까 산성물 처리를 좀한거 그리고 요거는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실버인데 실버 색상도 보시면은 색상이 어떠신가요 좀 많이 달라 보이죠 차이가 있죠 그 결과물 보셨죠 그 전반적으로 그 탈색 후 샴푸만한 모발보다 그 산성 린스를 해준 모발들이 그 착색이 좀더잘 되는 거를 보셨죠 제가 원리를 좀 짧게 말씀드리면 그 탈색하면서 믹스했던 그 9%의 과산화수소가 샴푸 후에도 잔류를 하고 있는데 그 높은 알칼인 상태에서 활발하게 작용을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여기다 에 토너를 바르면 그 앞에 유로 그 착색만 돼야 되는데 그 탈색도 같이 돼 가지고 그 결론적으로는 착색이 그 100%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좀 방지를 하려고 하면은 비타민 C 제품 말리브라는 회사에서 나온 그 디옥스 이런 거를 쓰시는 게 제일 좋고 아니면 은그 구연산물로 등전을 시켜 주시거나 그 산성 샴푸인 퍼프 샴푸로 등전해 주는 게 좋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고 저도 예전에 그랬지만 그 탈색 후에 염색이 안 나오는 것에 대해서 되게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요거를 알고 나서부터는 좀 개선이 많이 되었어요 실전에 써보시길 추천드릴게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